일단 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게 왜 틀린지를 이제 알았죠. 앞에 나인은 at the 전면부죠? 전면 스멜스까지 묶어주면 되지?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야? 버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끊고, 뭐, 칙접 찍히는 데는 이거 나가면 되는데, 학기 말해. 찍고 나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표시한 것들. 잡아봐, 이거. 얘네들만 표시하는 거 아니야. 문장에서 라이브 그 구조를 이루는 것들이 있죠, 골격. 천분하자삼천분하자 뼈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질을 만들죠. 이것도 수식어니까 꾸며주잖아요. 어디까지는 범위만 정해놓으면 된다 말이야. 봐봐, have taken t h class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with the professor까지. 여기까지 정형화되면서 자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여 studen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 상행지면서 전체 주어야. 그 동사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부사잖아요, 부사. 부사는 결국 뭐 히뭘 꾸며줍니까? 동사 꾸며줄 수 있잖아요. 익명으로 해서. 그렇죠? 그지알라이프 졌잖아. 여기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동사가 안 나오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여기 동사 바꾸되 얘기야. 왜? 웨더절로 왔잖아 어디까지 가니? 오 하나 나왔고, 오 하나 나왔으면 여기 이푸못 뭐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웨더 나와야 돼. 오 하나씩 바로 이어질 때. 그럼 웨더절 여기까지 가, 끝까지 가죠. 그렇죠그 학생들이 교수를 어,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단 말이야. 그 학생들이. 그럼 요거 어떻게 보셔야 돼? 아예 붙었으니까 이건 동사 아니아 준동사지. 동사로 바꿔야 돼. 동사로 바꿔가면 어떻게 돼요? 자, 복수네요 Re-Cord가 맞네. S 붙이면 안 되겠네. 그치? 이렇게 현재요. 그래서 요거는 뭐야? 컨셉이. 동사냐, 준동사냐의 문제였던 거야. 동사냐, 준동사냐. 이건 어떻게 하나? 문장 구조로 판단한다. 구조로 판단한다. 자, 그래서 뼈와 살을 걸러내야 됩니다. 뼈대를 이루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따위만 여러분들 성분으로 자아해보면 나오기 이렇게 수십 번좀다 묶어서 살짝 난다. 알겠죠? 살이 붙은 거 말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끝. s v o 예요이 문장 전체적인 구조는 s v o 고요 절이 뭘로 나다목적어로 나왔다. 그게 뭐다? 원절도 있고 대절도 있고 이다절이 부절, 또뭐복합관계는 여기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다? 응. 왜 되죠? 인지 아닌지야. 인지 아닌지. 이거 인지 아닌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알겠어? 교수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런 걸 기록한다는 얘기야. 누가 학생들이. 됐습니까? 어, 그래서, 어, 아, 동사준동사 문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어, 이 컨셉 자체가, 음, 고등학교 문법에서 업법식 판단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도가 높다고 볼수 있어요. 왜? 문제는 구조로 알아야 된다니. 알겠죠? 어.